미스터트롯2 하러보이스 박지현이 지나온 미스터트롯2 경연을 뒤돌아보며 그동안의 경연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미스터트롯2 결승전 박지현은 진과 선이 호명되기 전 긴장의 시간에 안성훈과 나란히 서서 줄곧 싱글벙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터뷰 때마다 안성훈의 팬이라고도 밝힌 박지현은 자신이 좋아하는 안성훈형과 나란히 무대에 서게 된 성공한 덕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미스터트로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자신의 무대를 꼽았는데요. 못난 놈과 떠날 수 없는 당신으로 예선에서 못난 놈을 불러서 예상치 못했던 예선진을 차지했고 그 이후로 부담감이 커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떠날 수 없는 당신으로 무대를 잘 맞춰서 다행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지현에게 콜라보하고 싶은 다른 뮤지션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현은 jyp 박진영을 꼽았는데요. jyp의 원더걸스와 2pm을 되게 좋아 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박진영 선배님에게 콜라보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지현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며 웃는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더 많이 웃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지현은 과거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노래를 해도 목소리가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수가 운명인 성대를 타고 난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경연 때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불렀다가 옷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지현은 또 여러 장르 가운데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밝혔 는데요. 자신이 유난히 트로트를 부를 때 듣는 사람마다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잘하나 하던 차에 주의 추천으로 kbs 노래가 조와에 출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반응으로 자신에 대한 약간의 확신과 자신감을 얻어서 미스터트로트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지현에게 그동안의 마스터 심사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평 을 물었습니다. 박지현은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심사평이 가장 기억난다며 떠날 수 없는 당신에서 1절과 2절을 다르게 부른 점을 꼭 집어서 언급해 주셨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은 우리 팬분들 가까이서 자주 뵙고 싶다. 팬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재미도 감동도 드리는 편안한 가수가 되겠다. 라며 앞으로의 각오와 심경을 밝혔습니다.